자, 이제, 돌을 가져와야 돼요, 돌. 여기 있는 거한 번에 가져올까요? 한 번에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지. 자, 이 트레이드 루트를 씁시다. 자, 새로 만들고요. 한 번에 좀 빡세게 가져올 겁니다. 자, 에디터 한 다음에 여기서, 자 맥스 624 그리고 877 이거 다 가져와 그런 다음에 여기로 보낼게요 어차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거 다 써야 돼요 자877 됐죠 자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여기에 자원들이 쌓일 때까지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전달이 되나요? 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미 다 역할이 끝났으니까 없애고 자 없애고 새로운 위치에다 보내 버립시다 어, 어디다 보내는 게 좋을까 이쪽 주변에 지는 게 좋겠죠 여기 너무 숲이 울창한데요 그쵸?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음. 무난하네요. 그쵸? 잠깐만. 이게 여기로 오면 안 된대. 딱, 그거다 뺄게요. 다 빼야돼. 이렇게 하고. 자, 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원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드 루트를 바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음, 이거는 다 뱄으니까 다시 심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자, 루트 클릭한 다음에, 변경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됐죠? 호잇, 끝. 그리고 나서, 음, 이제 반대로 옮겨야 될게 있어요. 툴박스를 좀 옮겨야 됩니다. 이거를. 지우고, 지우고, 역으로 좀 움직입시다. 여기서 그 툴박스를 보낼게요. 이 아이죠? 100개씩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보관을 시킬까? 일단 이쪽에다 보관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보낼게요. 자, 100개를. 아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게 여기에서 툴박스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쵸? 왜 안됩니까? 아 이거 지워야지 자 이렇게 하고 안된다고 난리가 났죠 이거 다 없앱시다 아, 잠깐만, 너무 많이 떴는데? 잠깐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지워지니? 자 그래서 툴박스가 전달이 됐으니까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진짜 루트가 끊긴 건 아니겠죠? 그쵸? 그렇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루트 한번 봅시다. 이 아이죠. 이 아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음된것 같은데 만약에 이상하다면 다시 지우고 하면 돼요. 여기서 100개 틀바스 100개 가져가고 이쪽에서 하역을 시키면 되죠 됐어요 갑시다 또 이상하죠 뭔가 끊긴 것 같은데 어 왔잖아 뭐여 이거 나 이거는 좀 무시할게요. 아무튼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됐기 때문에 자 작업을 합시다. 돌을 좀더 빠르게 캐게요. 야 예, 있죠? 제 돈이 좀 모자르긴 한데 좀 기다려 볼게요. 어디 보자 이제. 행복돌 보면 꽤나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 자, 그리고 이제 오크들이 있으면 이거를 오크들한테 맡기는 게베스트예요 효율성이 확 올라갑니다. 오잇 아, 오크이 맞죠? 갑자기 144까지 올랐죠? 이것도 오크한테 맡길게요. 오크. 그좀 있으면 효율성이 올라갈거예요왜 안되니? 자 중간 체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음, 이 기초 자원들은 좀남아둘기 때문에 좀 확장해도 을될것 같아요 자 지금 조심스럽게 자 하나씩 하나씩 늘려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길을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조금 있다가 길을 좀 만들게요 아우스자이 정도까지만 너무 많이 늘리면 위험해 그래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돈이 또 얼마 안 남았죠? 자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아마 얘들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수량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좀 이거 하나씩 하나씩 확장을 하던가 합시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하다 원래 오크면 아 맞다 오크가 그거죠 그 심는 양 줄여주는 거죠 유지비용 줄여주는 거 그래요 좀 기다립시다 자, 보자. 지금, 툴박스는 잘 보내고 있지? 그런 거지? <웃음> 궁금한데. 이거 업그이드 시켜주고. 음, 딱히 문제는 없네요, 이쪽은. 대기합시다. 이제 준비해야 될게 고기하고 어, 옷이에요. 고기하고 옷인데. 음, 어디다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돈을 좀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은데 애니멀팜이 좀 비싼 편이죠 이쪽에다 지을까요? 이쪽? 고기를 가공할 수도 있고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이 라인에다 가지을까요 그냥? 이 라인에다 어 그래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찍고 얘도 좀 처리를 합시다 나중에 고기를 재활용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다가 웨어하우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딱자 그리고 나서 아.. 털실이구나.. 아 맞다.. 고기 안 만들었죠 저희 시민 계급을 좀 늘려야 되네요 음.. 좀 짬뽕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오잇 자이제도또 완료가 됐죠? 자 고기 먼저 합시다 고기 자 고기를 이렇게 설정하고 피드 지정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놓고 자 효율성에 영향을 받고 있죠. 이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웨어스를 하나 지게요 나중에 재가공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자 스탑 이쪽에서 고기를 받는 걸 막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다 고기만 저장을 할게요. 나중에 다른 종류도 저장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좀 감안을 할게요. 자, 좀만 더. 됐어요. 이렇게 합시다. 자, 고기가 저장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캐리어는 많을수록 좋죠. 자 여기는 바쁜 편이니까 좀더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오잇 음 이렇게 놓고 자 고기가 전공되면 얘들도 행복해지겠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지어야겠죠 아. 불났다고? 지금 불 끌어왔죠 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번에는 그... 뭘 해야 되지? 음 옷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쵸?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옷도 좀 역할을 분리시켜야 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자 그래서 음... 이쪽에다가 애니멀 파이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아, 이 안에다 짓고 싶긴 한데, 그쵸? 이 안에다 짓을까요? 이렇게 지어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기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서 털실을 만들거에요 털실을 만들거고 아, 위버가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볼게요 그닥 크진 않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식으로 지어놓고한 500정도 모여야겠네요 그쵸? 유집이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보고 12밖에 안되는구나 으 그... 자 먹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별 문제없고 자 그럼 그래. 조금만 더 확장을 합시다 돈이 부족해요 우리 아이고 잘못지었죠 스탑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계속 확장을 합시다 나중에 토템이 중복된지 테스트는 해보고 싶긴 해요. 그쵸?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러면 진짜 좋을텐데. 자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돈이 없다고 또 난리가 났죠. 기다립시다. 자 수입을 늘려야 돼. 그리고 휴먼이 많아지면 이런거 대체 가능할 겁니다. 이거 휴먼이 베이스예요 오크구나! <웃음> 자 오크로 바꿉시다. 자 이렇게 하고 생산량 올라갔죠? 좋네요. 자 이런것도 오크가 할거예요자 오크 전듯 여기도 오크로 합시다. 호이 좋아요. 효율성 올라갔죠?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끝! 이쪽만 남았네요 됐어요 자 이제 한 800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릴게요 수입이 또 늘어났죠 기다리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완료된 거 있죠. 어, 더 이상 벌목이 불가능한 아이들. 자, 제거를 시킨 다음에 위치를 계속 바꿔줄게요. 음, 어디가 좋을까? 이쪽이 많이 붐비고 있죠? 그쵸, 이쪽 라인에다 짓는 게 어떨까요? 호잇. 자, 이렇게 찍을게요. 자서버리 한번 봅시다 꽤나 많이 늘어났죠? 잠깐만 돌이 계속 쌓여간는데 잠깐만 그러면 마블을 한번 지어 볼까요? 자 이거는 완료했고 아.. 저인구수가좀더 필요하네요 기다리고 이런 것도 30명 늘려야 되고, 자, 이런 거 눌러줍시다. 오이. 자, 이쪽 안에다가 그 아이를 만들 거예요. 목장있죠 애니멀팜을 먼저 만들거예요자애니멀팜을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이 위치에다 지어야될거예요이 위치에다 짓고 그러면 영향을 받죠 어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음 어디갔니 이 아이가 이쪽에 저장되면 안 돼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막았죠? 여기도 다 막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봐야 돼요. 자, 막혀 있죠? 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웨하우스 하나 짓고. 자, 길을 연결합시다. 됐어요. 자 여기는 옷 계열만 저장시킬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해제시키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쵸? 일단 얘도 나중에 보조 재료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보관시킬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돈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음 아니야 자그 다음에 털실 지정하고 필드 지정합시다 음 이쪽에다 해도 되네요 하나 둘 여긴 좀 아깝죠 마지막으로는 음, 이쪽에다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 집시다 자 여기다 집고 연결하고 끝그 다음에 위버를 만들겠습니다. 위버 위버는 비슷한 그 가까운 데지은게 좋겠죠 자 위버를 찾아서 여기다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질게요 음 여기가 베스트인가 아, 베스트인 것 같죠 됐어요 자 이제 옷도 제공하니까 애들이 좀 많이 행복해질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돼요 자 그리고 퍼포먼스 올립시다 나무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다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얘도 마찬가지 요 아니 여기는 이 아이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지금 커리어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자, 수레바퀴 유저들을 좀 많이 올려야 돼요 음 됐어 그리고 또 중간 체크하고 저 물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빵하고 이러면 또 고민을 해야 되죠 자빵 퍼포먼스를 올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난 돈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 휴먼으로 바꿀게요 이거 휴먼이 베스트죠 여기 여기도 휴먼이 베스트요 그러면 효율성이 많이 올라가죠 그쵸 음 좋아요 일단 이렇게 놓고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볼게요. 자 옷도 제공되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좀 많이 행복해질 텐데 어 됐네요. 자 쭉쭉 올라가죠? 지 기본 해피니스가 92%예요.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좀 없애고 싶다. 그쵸? 안 보이니까. 자 빨리 없앱시다. 이거 다 없앨 수 있나? 안되는 거 같아 그래도 많이 없앤 거 같은데 아닌가? 안 없어지는 거 같아요 슬프네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열심히 눌러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거가 되는듯 합니다. 와, 깔끔하네요.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또 이코노미 체크를 할게요. 자, 얼마 벌었니? 이제 10위밖에 안 되죠. 왜냐? 이게 유지비가 정말 비싸니까요. 자 빵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좀 고민입니다 빵을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자 업그레이드 할게요 아니야 집을 먼저 만든 다음에 어 확장을 하자꾸나 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아니 이쪽에다 찍까 아니야 거리가 안 다니까 여기다 찌는게 맞겠다. 자, 이렇게 찍고 길 연결하고, 호잇 끝. 자, 돈을 봅시다 업그레이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디보자 이제 돈이 얼마나 보일까 35까지 올랐죠 됐어요 자 지금 빵이 좀 모자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야 돼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밀가루가 부족하죠? 자 이것도 휴먼으로 바꿀게요. 휴먼으로 바꾸고 고 이쪽도 휴먼으로 바꿀게요. 충원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난후에해야될게 있어요. 지금 기본 업그레이드도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눌러줘야 돼요. 하죠. 자 여기도 눌러줍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게 여유가 있을 때한번더 눌러줄게요. 이제 기본 제공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였어. 자, 이제 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눌러주고, 이 자, 조금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19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거 좀 봐야 돼요. 부족하면 좀더 이쪽 인프라를 만들긴 해야 돼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 생산속도를 좀더 올려야 돼요. 자 이거 올립시다. 1 9 2까지 올라갔죠? 음 좋고 이렇게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이립의 단계니까 좀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좀 기대를 해 볼게요 자 이전보다 좀더 빨라진 것 같은데 속도를 한번 봅시다 187 내려갔긴 했는데 어좀 봐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딸기나 이런 것도 좀 내려가기 시작했죠 좀, 좀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면서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됐고 생각보다 빠르게 만든데 그리고 마블은 어 만들, 만들던가 합시다 어, 마블을 만들던가 하, 해야 될것 같아요 효율성은 맥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다 찍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200% 넘어가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음. 오케이. 자, 1레벨 업그레이드 다 시켜주고. 딸기가 부족해지, 그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어, 이거는 회복이 됐네요. 그러면 딸기 쪽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500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니면, 집을 좀만 더 지읍시다. 좀 한계점이기도 한데 음. 지우면 될것 같아요 야, 래쪽에다 지을까요? 이쪽? 자 하우스를 좀만 더 지을게요 아이고 잘못 지웠죠 그러고 나서 음, 돈이 좀 모자르면 얘네들을 어, 진급을 시키면 돼요 자, 이런 애들 있죠. 호잇. 자, 이렇게 합시다. 물론 행복도가 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원하는 게 많으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주니까. 자, 500이 됐습니다. 500이 되면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지. 툴이 모자르네요 우리 툴 가져왔나요? 그툴 보내준 지좀 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루트 확인해 볼게요 이 아이죠 이거 안 되면 또지웠다 다시 하면 돼자 다시 한번 합시다 툴 이렇게 놓고 자 이쪽에서 100개씩 보냅시다 그리고 이쪽에서 100개씩 받을게요 됐어요 다시 움직여 볼게요 왜왜왜또 뭐가 문제야 또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연결된 건데 왜안 된다고 할까요 음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또 버그 걸렸죠 제천개또다 보냈어 요 큰일 났네 에라이 진짜 자 이런 식으로 버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 지울게요 자 이쪽에 아마 다 몰빵이 됐죠 버그요 버그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이메시지는 필요없는거니까 빨리 없애야돼 자 이거 비워졌죠 눌러주고 자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건 가능할 것 같고 완료됐죠? 마블도 좀만 애들 만들면 가능할 것 같고 자 보자 빵이 또 줄어들기 시작하네요 많이 먹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쪽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갑시다 호잇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업그레이드 갑시다 자 500될 때까지 기다렸다 갈게요 애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호이 자, 두개 찍고. 돈 없다고 또 난리 났죠? 기다릴게요. 아, 빵이 문제입니다, 빵이.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자, 이쪽을 봅시다. 지금 남아있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 그, 이 밀가루 계열을 좀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쵸? 이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돈 생기면 일단 밀가루 좀더 많이 만들게요 제 2레벨인데 다들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어 이거는 빵이 아니 국물이 모자는 게 맞아요 잠깐 베이커리 확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 분명히 업계드 시켰을 텐데. 아, 될 때까지 기다리죠, 뭐. 자. 딸기 다시 회복하고 있죠? 기다릴게요. 어디 보자 뷰율이 나쁘진 않은데 뷰율이 아.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걸까 자, 커리어를 좀더 늘릴까요 이거 1레벨도 안 찍었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아 이렇게 하고 저 운반수를 좀더 늘리면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얘도 500되면 업게드 시킵시다. 호잇! 자168 좋아요. 잠깐만 휴먼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효율이 안오르지 이거 190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아니, 이거 휴먼이잖아. 그잖아. 이게 좀 버그가 걸린 것 같아요. 음, 뭐가 문제일까? 원래 이게 88인가 그.. 그.. 레벨까지 가긴 해야돼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네 뭐가 문제일까요? 좀 바꿨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너네들 이동 안하니? 그 내비두자 아 이렇게 합시다 그래500 회복했고 빵도 200 회복했고 다행이네요 자, 아이고 좀 하는 게 쉽지가 않구만 자그 다음에는 음내 행복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술도 제공하긴 해야 돼요 술은 어디다 만들지 좀 고민합시다 이쪽 라인에다 할까요? 그래도 되긴 해요. 근데 또 버그가 발생할까봐 좀 걱정이에요. 이거, 이거 마크 있죠, 이거? 이것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 파이어파이터 이동해야지, 어디 갔니? 자,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빨리 옵시다, 이 사람들아. 분명히 적용 범위일 텐데. 그쵸? 야, 너네 어디 갔어? 야, 너네 어디 갔어? 이거 왜안 와? 여러분, 왜안 옵니까? 버그죠? 야. 버그다, 버그. 버근데 왜 안오는거야 이거 잠깐만 이게 진짜 아니야 적용 범위가 맞는데 스 야, 내가 우선순위 올렸잖아 다시 합시다 이게 물이 없어서 그런거니? 설마 그런거니? 아 이거 다시 지으면 너무 머리 아픈데? 에라이 진짜 너무하네 이거 다시 지읍시다 돈도 없는데 너.. 너 나빴어 이거? 작업도 안하고 이씨. 자 일단 기다릴게요 자 이제 음, 몇 개를 시민등급으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음, 이렇게 하고 한이 정도까지만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면 딸기 소비량이 좀 줄어들겠죠 그쵸 그럴거라 생각이 돼요 그건 다음에 음. 맥주를 만듭시다 맥주 맥주 개통을 만들고 얘들 행복도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게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이쪽에다가 농장을 만들게요 크롭프을 만듭시다 음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짓고 재료가 전달됐으면 바로 만들어 줄 거에요 바로 만들어 주죠 스타그 다음에 어..이거를 먼저 해금을 시켜야 돼요 자 해금 했죠 이것도 해금 했죠 휴먼 있으니까 오크도 있으니까 이거는 과수원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쵸 이거는 나중에 한다 치고 자 여기 라인에다 자, 이렇게 귀리 귀리인가요? 이 아이를 좀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짓고 이쪽 라인에다 웨어하우스 하나 만들어야겠죠? 음 웨어하우스 저장용 웨어하우스를 따로 만들어야 돼자 이렇게 만들고 저장할 수 있는 건 미리 지정합시다. 이건 술 개통만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사이다 어디 갔니? 사이다? 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술네 종류하고 어, 원재료하고 이렇게 저장을 시킬게요. 사과, 그다음에 포도. 다른 것도 좀 제어를 해야겠죠. 이쪽 라인에. 음 이거 저장되면 안 되고 이것도 저장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 됐나 사과 포도 음 맥주류 상관없고 그 다음에 예. 음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음 증류수 공간을 좀 만들죠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음, 사이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크는 아니 잠깐만 그 전에 요구사항을 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밀을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생산 토템을 마지막으로 설치할 거에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사이다 필요하고 맥주 필요하고 맥주 필요하고 대부분은 맥주일 것 같아요 맥주죠 사이다하고 맥주죠 오케이 그러면 과수원 하나만 더 줍시다 야 밸런스가 많이 줄었네 잠깐만 너네 왜 이상하다 딸기를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쵸 좀 이해가 안되죠 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오잇 자 이렇게 놓고 딸기를 좀 적게 먹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지시 내려놓고 이쪽 라인 있죠 과수원 과수원을 찾아야 돼요 이 아이죠 자이 아이도 음 그게 몇 칸짜리였죠? 여섯 칸짜리일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쪽에다 지어도 되긴 한데, 그쵸? 이건 좀 고민이긴 합니다. 어, 여기다 집시다 그냥. 자 금방 만들어지는구만 스다그 다음에 음,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 종족이 누구누구 있죠? 아, 자 엘프는 없으니까 사과만 먼저 생산할게요 사과만 먼저 생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합시다 나중에 부족하면 포도를 지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류수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아 어, 어디갔지? 양조장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길 연결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생산 토템을 바로 박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박아 넣으면 되죠. 음, 좋은 것 같아. 오이츠. 자, 그런 다음에 이 게이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죠. 자, 그러면, 만화 외를 좀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이 공간이 좀 아깝긴 한데, 여기다 줄까요 아니야 나중에 다른게 올 수도 있으니까 음... 필요없는 공간에 다 지을게요 남는 자리에다가 좀짓던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호잇! 자자 지어주십시오 돌이 부족하면 돌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돌이 부족하죠? 돌 가져올게요 트레딧루트 여기에 돌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선택하고 에디트 한 다음에 이쪽에서 돌을 한 500개 가져갈게요 1000개? 500개 500개 됐고 얘도 500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보낼게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보냅시다 자 500개 500개 완벽하네요 보냅시다 야또 버그 터졌죠 아 버그 터졌어요 나 팝시다 아 이런 게 문제야 지금 꺼야 돼요 끄고 또 이거를 멈춰야겠죠? 자, 메시지 제거시킵시다. 그 다음에, 딱, 파이다 만들고 있니? 어, 맞다. 자, 해금은 먼저 시키고, 이것도 해금을 시킬게요. 그그 그렇죠? 다음에, 이것도 해금시킬 수 있고요. 여기도 좀 있으면 해금 가능합다 스쿨.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파이다까지 보관을 시키면 완벽하죠? 됐어요 자 이것도 정리합시다 메시지 됐어요 어 힘드네 자 사이다하고 맥주를 나중에 몰빵으로 저쪽으로 보낼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그렇게 보낼게요 자, 그리고 대리석도 좀 만들긴 해야 돼요. 자,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우스를 좀더 지읍시다. 됐고. 자, 중간 체크 한번 합시다. 헉, 뭐야, 이거. 갑자기 딸기가 부족해지는구나. 음, 그러면, 배더를 좀 지어야겠네요. 좀만 더 지읍시다.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 이해가 안 되죠? 물은 그대로야. 근데 먹는 것만 빨리 소모가 돼. 이거는 무슨 조화지? 그쵸? 자, 일단 만들어지자마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2레벨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크죠. 오크를 다 데려오겠습니다. 됐어. 신기하네요. 그쵸? 이제 빵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것만 잘하면 될것 같아. 일단 다 심고 나서 보자고. 자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음, 업그레이드 시키고 돈을 좀 벌어야지 으흐 돈 떨어졌다고 지금 행복도가 떨어졌죠 어, 좀만 기다릴게요 돈이 회복되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이고 딸기가 없다고 다들 지금 음, 기분이 안 좋구만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다시 회복이 되나? 그것도 좀 봐야 되죠 만약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걸린다면 그 웨하우스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자 이코노미 한번 보고 아이고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어 맥주 가져온다 난 맥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가져오니 지금 너네 사이다도 먹니? 어 그러네요 야, 해피하구나 좋구나 자 그러면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그냥 그 채집용 웨하우스 하나 만들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요자 여기다 찍을게요 스자 빠르게 보관시키는 게 베스트인 거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합시다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쌓여 이거 뭔가 길이 막혔던 것 같죠 그쵸 에라이 진짜 에라이 똥겜 나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얘로 인해서 지금 한 시름은 놓았으니까 음,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쵸 된것 같아요 어휴 이게 뭐요 이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지금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차근차근 시민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이제 1구야 아유. 자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있나요? 어.. 스쿨링 이건 되죠? 자 이거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자동! 자동도 필요하니까 빠르게 스쿨을 만들어 볼게요 스쿨은.. 어 기다려봐 자 이렇게 해줄게 스쿨은 아마 아무래도 이쪽 라인에다 지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파이어 스테이션이랑 겹치게끔 지어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근데 돈이 없구나 마블도 없구나 그럼 마블을 캐야겠구나 그쵸? 어.. 좀만 작업을 해봅시다 자 마블 광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마블을 캐야 돼요 아, 돈이 모자란네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그쵸?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신기한데. 음 자, 이것도 업그레 시킵시다. 돈을 좀더 벌어야지. 자, 이렇게 하고. 사실, 얘가 말을 안 들은 게 너무 슬펐어요, 아까 전에. 어? 이거 오크가 베스트니? 그럼 오크로 합시다. 여기도 오크로 합시다. 자, 오크로 할게요. 됐고. 와, 범위가 50% 늘어난데요 좋네요. 그래, 이런 걸 했었어야지. 자, 여기는 오크가 아니야. 음, 이런, 이런 데를 확장시켜야겠죠. 호잇! 자, 맥주 필요하니까. 음 됐어. 이해가 안 되는구만. 좀 돈이 많이 안 벌려요. 27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마블 광산을 좀 만들게요. 업그레이드는 시켜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배달이 오겠지? 배달 오죠? 이름도 됐어.